예, 예. 튼튼하잖아요. 대 네. 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튼튼하고 이 고추 육묘가 튼튼한 데다가 예. 이 뿌리가 아주 예. 장난 아니야. 뿌리가. 와, 이렇게 예. 뿌리가 많은 거는 처음 봐요, 저도. 예. 와. 예. 육류... 뭘 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저 아까 그 지금, 모판 밑에 바닥에 깔린 건다뜯기고안 올라온 거예요. 예. 근데도 이렇게 시대. 예, 예. 부축뿌리가. 예, 예. 응. 예. 단단하다? 예, 예. 튼튼하잖아요. 예. 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튼튼하고. 오. 예. 단단하네. 예, 굽죠? 예. 음. 떡니까 그 위에 두 번째 마디가 지금 짧아요. 짧으면서도 튼튼하게 하면서. 대는 굵으면서 뿌리도 활짝 도 공간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뻗고 길고 뿌리가 굵고 잔 뿌리가 이렇게 띄어야 보일 것 같아 바닥에 딱 붙어서 아 보게 이잔 예, 뿌리가 벌써 이렇게 다이 고추 육묘가 튼튼한데다가 예. 이 뿌리가 아주 예. 장난이 아닙니다 뿌리가 와 이렇게 음. 뿌리가 많은 거는 처음 봐요 저도 예. 와뭘 아, 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저, 아까 그 만든 제가 미생물하고 액티브요. 미생물과, 미생물과 액티브하고. 액티브. 예, 그리고 이제 싹이 난 다음에 알게를 하고. 알게. 이 체온이 고추에다가 잡고 이렇게, 이렇게 잡고 오랫동안 있으면 체온, 체온이 전달되면 여가 무조건 잘록병이 생겨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손에 얹어졌다. 얹어졌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듣고 넣으시면 돼 뿌리를 잡고 이렇게. 아니면 장갑을 끼고야 해 되겠네 보시다 장갑을 제가 왼손을 전부 고추모 잡는 손을 저렇게 다 잘라 드렸어요 왜그냐면 러 장갑이 둔하거든 끼면요 이손 감을 못 느끼니까 장갑의 두께 때문에 이게 눌러지거든요 음. 그래서 살짝 손에 얹어졌다 생각하고 그냥 얹어져 있는 느낌으로 잘록병이나 사람에 의해서 몸에 기스가 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예예 어, 예, 균이 들어갈 공간이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뭐가 우리가 크다 보면 비분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양분이 꾸준히 맞출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나 양분 떨어졌어. 이렇게 표면적으로 잎사귀나 몸에 나타나긴 하지만 그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멍의 하나에 한이 수목토, 이 수목토를 일곱 개에서 아홉 개 정도 뿌려줘요. 그러면 나갈 때까지 잎사귀도 넓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비분도 안 떨어지기 때문에 나가서 몸살도 덜하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둘, 네, 여섯, 여덟, 열개 둘, 네, 여섯, 여덟, 열 보통 열, 열한 개 떨어졌네요 물을 내가 쬐끔 먹으면 쬐끔 그만큼 버, 이게 뱉어내고 또 물을 먹고 뱉어내고 굴다가 나중에 이게 빈 껍질만 남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거 아, 비료가 생전 안 녹아 하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껍질이에요 토양에 오염되거나 이러지 않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어머니들도 전부 이 모판에 삐신 지가 지금 거진 10년 가까이 되셨어요 7, 8년 그렇게 되셨거든 이거 안 삐면 큰일 나시는 줄 알아 정말 건강하게 잘 크거든요 그리고 어입 잎, 잎 자체가 반닥반닥 빛이 나요 그스모토가 어떤 원료예요? 어 이제 붕소란, 미량요소가 일부 들어있고, 볶음볶음 볶음 60일 동안 양분을 내미, 내보내서 내 얘네들이 비분이 떨어지지 않고, 영양 상태가 이렇게 균형이 깨지지 않게끔 꾸준히 대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데, 여기가 이제 미량요소까지. 아, 이게 수목소가 바싹코트인데요. 이게 바싹코트가 많이 알려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묘에다가 실험 재배를 했어요. 저는 제가 이게 여기에 그림 나와 있는 것이 제가 실험해서 첫 스타트로 우리 국내에서 어, 실험해서 뿌린 모와 안 뿌린 모를 어, 실험 재배해서 소포장이 나오기 전에 농가들한테 알리려면 큰 푸대로 팔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소포장으로 만들어주십시오 해서 이걸 별도로 만들어서 허가를 낸 거예요, 이게. 육묘를 시작한 이유가 제가 이것저것 이게 써보고 좋은 거를 농가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가르쳐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도가 너무 좋고 좋다는 칭찬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도 계속 개발해보고 또, 어, 뭐와 뭘 섞었을 때 이렇게 뭐가 잘 크고 병도 덜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도 단계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어, 그럼 노하우가 많으시겠네? 어, 많기보다는 조금 색다르게 조금 저의, 저만의 노하우를 조금 가져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 싸게 나올 때그 잔룩병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물룸병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뿌리 뿌리 자체가 이렇게 물렁물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수분 조절 안 돼가지고 그,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액티브하고 제가 만든 것들을 이렇게 어, 한쪽 한쪽은 이걸 써보고 한쪽은 이걸 쓰고 약간 세 가지 정도 해가지고 올해 또 실험 재배를 했고 두 가지는 검증된 거고 올해는 한 가지 더 만들어가지고 지금 또 실험하고 있고요. 그렇게 액티브하고 사용하면 고추 육류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 뿌리 밝은이 다르면서 뭐가 어, 뭐라고까? 할 싹도 빨리 나지만 잘록병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쪽 고랑은 이걸 지금 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 제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이제 몇 가지를 섞어서 만든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째게 비밀 <웃음> 이제 활성제하고 미생물제하고 어그 다음에 질소분하고 제가 섞어서 세 가지를 섞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을 쉽게 말하면 농약사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사는 것을 보통 스물 단말로 팔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크게 하는데 그걸 스물 단말로 이걸 호복원이 물을 한번 주려면 너무 비용이 저도 농약사를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스물 단말 짜리를 50말로 늘리는 거예요 방법을 그러면 돈도 저렴하지만 미생물이 더어 1.5배로 더 늘어요 그러면 효과도 더 좋으면서 그 다음에 용량도 늘어나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거기다가 액티브를 섞으니까 훨씬 더 강해지면서 뿌리가 더 잘나고, 뿌리가 붉어져요. 이런 것도 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부터 쓰던 건데, 이건 미생물제에다가 흑설탕으로 해서, 어, 이게 다 상온 20도에서 며칠 동안 제가 놓아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흑설탕하고 미생물제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쪽 거는 지금 이쪽에 뿌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쪽에다 하려고 그래갖고 세 개를 비교해 액티브하고 세 개를 했을 때 액티브만 해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완전 저는 이제 바쁘다 보니까 물도 제때 못 주지 수분 관리나 이런 또 영양제 관리도 제때 제때 못 하지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렇게 나눠서 해보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또 농가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죠 한 가지 더 제가 하는 방식을 가르쳐 드린다면 저는 어나이 봉우리가 되기 전에 한 열한 잎 정도 나오면 어 콤비하고 콤비하고 알게를 쳐주고 어, 콤비를 미리 치는 이유는 몸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지고 이, 있는 상 가지고 있으면 꽃 개화가 좀 빨라지더라고 요 제가 이 관찰한 바로는 그래서 콤비는 기본적으로 꽃 개화되기 한 열두 잎, 열한 잎이나 열두 잎 되기 전에 나가기 전에 3일 전에 이제 총채벌레약뭐자 이런 총체벌레약 그다음에 누트리보, 그다음에 알게 액티브 그렇게 해주고 나가요. 그다음에 이제 나가실 때 농가분들이 심지를 예,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 어, 보통 25일 내일 정도 나가는 양이 나가기 시작한다 하면 저는 통에다 받아서 액티브하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하고 섞어서 호복원이 그냥 물을 줘요. 물을 줘갖고 나가. 침질을 또 하셔도 되는데 한번 해갖고 나가면 안 하신 분들은 또안 굉장히 많이 안 하시거든요 지금 많이 알려져서 침질을 하신 분이 계시지만 그러면 나가서 바로 뿌리가 잘 뻗어요 Here we go.